이, 이게? 어, 이, 이게, 네. 어, 이게 가주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형식주어라고도 얘기한다. 가주어나면 당연히 진주어가 와야 돼요. 진주어로 올수 있는 게 투명사, 동명사구, 그 다음에 의문사구, 구세계하고 저는 이제 대절, 워절, 웨더절, 의문사절, 복합각이 되면서도 다섯 개. 합이 여덟 개가 있다. 이렇게. 그럼 찍어 새색할 때, 축찍히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까지 끊고요. 여기서 끊을 때인아이 엔지가 있죠? 인아이 엔지 뭐뭐? 할 때. 응? 자, 그래서 직업에 관한, 직업을 결정할 때야. 직업을 결정할 때 중요합니다. 끊고. 이해하는 것이 너의 진정한 흥이나 관심을 하면 되지? 이게 상관이에요. 상관없어. 여기는 감옥 전에그지 아주어 진주어, 이거 두 개가 상관. 다목적어 하나는 진목적어. 진목적어는 뭐가 나올 수 있니? 아까, 아까 언급했던 여덟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지? 응? 나올 수 있잖아. 조정사고, 의문사고, 그다음에 동명사고구세개하고 그다음에. 대절, 원절, 웨더절, 그다음에 의미서절, 음사절, 복합관계 의문서절 전부 다 합치면 여덟 개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이 부절도 돼요. 이 부절은 구절,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어디 있어? 이렇게 얘가 감목이고 얘가 진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해석도 이렇게 되어야 돼요. 목적, 이게 목적 보호잖아요. 나는 규칙을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를? 이트가 만는투 이하를 규칙로삼고 있다. 자, draw line이라는 얘기 뭐냐? 선을 긋는 거야. 선, 선. 응? 분명하게 한다는 얘기죠. 뭐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알겠어? 공무와 그다음에 이렇게 사적인 일 사이에 선 긋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자, 끊어서 나가면 되고, 이걸 영역으로여러분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몸하는 규칙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가주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요게 이제 상관없고 쓰이는 예를 봤어.